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미간주름 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되게 잘 웃어요 그래서 눈가주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조개도 주름이 되더라고요그 다음에 여기 팔자주름 그래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오이아 안티링클 패치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어 제가 스킨 패치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이아 안티링크 패치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품 한번 뜯어볼게요. 이 패치는 재사용이 어 가능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두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마. 요게 눈가하고 여기 팔자 그다음에 요게 목에 하는 거고요. 요게 가슴 흉부에 하는 그런 패치예요. 그래서 이 오이아 안티링클 패치는 어 1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해서 사용한 후 이렇게 물로 씻어서 여기다가 붙여 놨다가 또 사용할 때 쓰면 돼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제가 사용해 볼게요. 지금 이제 늦게 퇴근하고 와서 지금 세수를 금방 하고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제가 패치를 붙여볼게요. 붙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가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가 혼자 붙일게요 이렇게 오늘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패치를 오늘은 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얼굴에서 갓 떼어낸 패치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요 끈끈한 부분이 위쪽에 오게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세우면은 물기가 다 빠지거든요 다 마르면 다시 뒤집어서 원상태로 해 놓은 상태에서 어 이제 쓸때 바로 띄어서 패치 얼굴에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말리기만 하면 돼요 물에 잘 닦아서 말려 놓은 패치를 한번 제가 이제 붙여 볼게요. 지금이 10시, 10시 반이니까 오늘은 이걸 붙이고 제가 6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붙이고 있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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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상시 주름 관리든 그냥 화장품 꼼꼼히 바르는 거 열심히 화장품을 꼼꼼히 바르고 있었는데 이 패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마가 보세요 저기 여기 제가 이마에 골이 굉장히 깊은 주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1게개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콜라겐을 저 여기 골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개선된 느낌이에요. 보조에 보조개 특히 보조개 주름이 많이 개선된 느낌 저는 이렇게 해서 주름관리를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저자극 실리콘 패치로 만든 오유와 링클 패치로 주름도 잡고 피부에 탄력도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먹불리 엄마였습니다